안녕하세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입니다 지난 시간에 해주에서 불린 아리랑, 해주아리랑을 연주해봤어요. 오늘은 경상도 밀양에서 불린 아리랑인 밀양아리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밀양아리랑은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꼽힐 만큼 널리 알려진 민요예요. 이 역시 세마치장단에 맞춘 경쾌한 리듬과 겨운 가락이 돋보이는 아주 사랑스러운 곡이랍니다. 가야금 조율로 시작해볼까요? 조율표를 잘 보고 조율해주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확한 조율이 아름다운 연주의 시작이라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시죠? 감상해볼 순서입니다. 선생님의 연주로 미량아리랑 들어볼게요. 이제는 익숙한 세마치장단과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미량아리랑의 선율이 꽤나 즐겁게 들립니다. 가야금으로 연주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미량아리랑 역시 같은 세마치장단에 맞춰 연주했던 아리랑, 해주아리랑을 읽었던 방법으로 악보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렇게요. 리듬꼴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미량아리랑에서는 8분음표와 4분음표가 붙어서 앞부분을 짧게 연주해주는 리듬이 자주 나와요. 악보를 잘 따라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1마디입니다. 숫자 3, 중지와 숫자 1, 엄지로 집어 연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랑에서 했던 집는 수법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리랑에서는 꾸밈음을 표현하는 집는 수법이어서 아주 짧게 연주해 주었고요. 미랑 아리랑에서는 집는 수법으로 연주하는 미가 8분음표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길이를 충분히 연주해 주셔야 합니다. 5번 줄 미에 중지를 올려놓고 내 몸쪽으로 줄을 밀어준 후 10번 줄 미를 엄지로 뜯어 연주해주세요. 검지 뜯는 수법의 손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면서 마무리 중지로 잘 밀어주셔야 해요. 이마디도 똑같이 연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마디를 보면요. 점 4분음표로 하나, 둘, 셋, 크게 한박을 연주하고 둘, 둘, 셋, 셋, 둘, 셋은 8분음표 6개의 음을 각각 연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박자보다 빠르게 연주하는 실수를 하기 쉬워요. 박자 안에서 또박또박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레미레를 검지, 엄지, 검지로 연주하고 그 다음 시라시를 엄지, 중지, 검지로 연주합니다. 레미레는 어렵지 않은데 시라시가 쉽지 않아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주세요. 다음으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9마디에 있습니다. 4번 줄레를 검지로 밀고 다음 음인 5번 줄미를 뜯어주는 수법입니다 밀고 뜯고 어려운 수법은 아니에요 두음 모두 검지로 연주하되 처음음을 오른쪽으로 뜯는게 아니라 몸쪽으로 밀어 연주하는게 포인트입니다 다시한번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1마디에서 같은 가락을 연주하니까 기억해두세요. 이러한 부분들에 신경쓰며 미량아리랑을 익혀주세요. 충분히 자연스럽고 편하게 미량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게 되면 역시 식임새를 넣어 연주하면 좋겠죠? 지난 시간 해주아리랑에서 넣어주었던 전성을 미량아리랑에서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줄을 뜯어 연주한 후 왼손으로 줄을 눌렀다가 제자리로 빠르게 돌려 음을 굴려서 표현했어요 역시 빠른 가락을 연주하는 중에 미를 짧게 연주해야 하는 부분에서 이 전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미랑아리랑을 다 익힌 후이 시김새도 알맞게 넣어서 멋지게 표현해 보세요 유의점 잘 기억하며 이제 연주해보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준비해주시고 4마디씩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1마디부터 4마디입니다. 5마디부터 8마디입니다. 9마디부터 12마디입니다. 13마디부터 16마디입니다. 미량아리랑도 연주하다 보니 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많이 보이죠? 이제 전체 연주해 보겠습니다. 가락이 많은 부분에서 속도가 혼자 빨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좋습니다. 좀더 빠르게 연주해 볼게요. 잠시 자세를 풀고 선생님의 연주로 미량아리랑을 먼저 감상해 보겠습니다. 역시 세마치장단은 이렇게 조금 빨라야 제 멋이 사는 것 같아요. 해볼까요? 다시 바르게 자세 잡아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연주 없이 장구 장단에만 맞춰 연주해 보겠습니다. 내 가야금 소리에 집중해서 멋지게 연주해 봐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 오늘은 미량아리랑을 배워봤습니다 새삼 경기, 해주, 미량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이야기가 민요로 전해지고 또그 민요들이 같은 세마치장단에 같은 아리랑으로 통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워지면서 다른 지역의 아리랑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시간에 어떤 곡을 가야금으로 연주하게 될지도 기대되고요 고고가야금 또 만나러 오실 거죠? 다음에 봐요. 안녕!